슬리퍼가 올리만하다 여기. 올리. 오막 들고 다녀 올리 오 대단한데. 감당 안 되죠, 물리. 발을 네가 밟고 있으니까 안 되지. 발떼야지 우리. 오, 오 들었어, 물리. 오, 내쳤어. 그래, 헐크를 헐크를 물리쳐라. 블랙팬서. 헐크를 물리쳐. 좋았어. 아, 좋아. 역시, 역시, 올리. 어디 헐크 따위가 올리? 맞지? 야, 좋았어. 그래, 우리 블랙팬서. <웃음> 우리 블랙팬서. <팬스> 아우, <웃음> <어우>, 헐크. <웃음> 아우, 야, 헐크가 그냥 종이. 어? 종이짱 뭐냐, 막 찢어지네. 아우, 막. 좋아. 아, 우리 블랙 팬서... <웃음> 어, 그래, 뭐... 어, 쩔 바를 모르겠어. <웃음> 그 떼고 싶은데 지금 못 떼겠지. <웃음> 그래, 그렇게 떼는 거야. <웃음> 아, 우리 블랙 팬서... 어, 지 헐크 두 마리인데? 오. <놀람> 무섭지 너무 무아 잘했다, 공자.